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인데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크에 있었던 모음들 아크에서 무슨 업데이트를 했고 뭐가 출시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아크에서 1월에는 이렇게 피오르드루 크리처드의 모음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는 달 발렌타인데이 이벤트와 로스트아일랜드 트랜스퍼 서버 이동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는 달헥사곤 포인트로 스킨들을 살 수가 있고요. 멸리를 스킨을 공개했습니다. 4월에는 달 앤드루사우루스 티저 영상과 9월절 이벤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5월달에는 피오로우크 스포트라이트 영상이 올라오고 데스모두스 스포트라이트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6월달에는 아크 7주년이 있었으며 피오르두르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7월달에는 아크2 티저 영상이 올라왔으며 여름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8월에는 아크 유저 및 스트리머였던 유리라는 친구가 죽어 아크 전체의 유저들과 와일드카드들이 추모를 했으며 아크 오프라인 행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새로운 공룡 카르카론토사우루스를 공개했습니다. 10월에는 달 할로윈 이벤트를 실행을 했으며 닌텐도 스위치 대규모 업데이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후원 이벤트를 진행을 했으며 카르카돈토사우루스 스포트라이트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칠면조 이벤트도 진행을 했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피테스트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트레일러가 공개도했습니다 이걸로 2022년 한 해를 다 둘러봤는데요. 아크에서도 2022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로운 것도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도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 2023년에 있을 올해 나올 아크2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등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